경자누새세 모두 건강하시죠? 패턴박사 줄케 남흥민입니다. 오늘은 패턴이 아니고 내가 잠자리에서 눈을 뜨면 바로 누운 채로 하는 운동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눈을 뜨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불 속에서 해도 괜찮고 이불을 걷어차고 하든 반대로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운동이나 경기를 할때 먼저 준비 운동을 하죠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는 준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 뭐 신문을 보려는 사람, 뭐 공원으로 또뭐 운동 가는 사람, 또 산책 가는 사람 모두 이 운동부터 하고 가시면 참 좋을 것인지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하는 사람, 학생,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 공무원, 군인, 경찰, 의사, 간호사, 운전자, 노동자, 뭐 고위직에 있는 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농, 농사 일하러 가는 농부들, 뭐 헬스장에 가든, 요가장에 를 가든, 음악실에 가든, 또 낚시꾼들, 낚시를 하러 가든, 모든 현대인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이 운동부터 한번 해보세요. 전날 술에 취했던 사람, 피곤하게 일했던 아르바이트생들 모두 한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할수 있으면 해보세요. 하루에 움직임이 좀 수월할 것입니다. 운동 효과가 조금 있을 거예요 본인은 20대 쯤에 사고로 엉덩이를 좀다 심하게 다쳤었습니다. 나이가 되니까 그후유증인지 엉덩이 그 부분이 통증이 왔습니다. 지하철에서, 지하철에서 앉았다 일어나려면 통증이 심해서 한두정장 정도, 정도 먼저 일어나서 다리를 움직이고 주물러고 해서 내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엉덩이 뼈가 뭐 힘줄이를 눌러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는 뭐 사진인가 뭔가 걸려고 의자를 놓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려고 엔발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 발을 올리려는 순간 왼쪽 무릎이 아주 찢어지 정도로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저앉아가고 그것을 못했죠. 그리고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올리려면 팔리 조금 버겁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 이 운동을 하고부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하철도 바로 내릴 수가 있고, 뭐또 물건 같은 것도 올리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뭐 계단도 오르기가 좋고 의자에도 자주 암대로 뭐 올라갈 수 있어졌습니다. 아주 좋아졌죠. 발목, 무릎, 허리, 예, 팔뚝, 손, 손목, 손가락 이런 것은 아주 좀 편합니다. 예. 이 운동의 병을 완전히 낫게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통증은 뭐 사고로 난 통증은 지금도 좀 있어요. 그런데 걷는다든가 때 무릎, 발목 이런 거는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사 또는 건강에 연구를 하시는 분들 효과는 없다고 말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아플 때에 비교하면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 꼭들 따라해 보세요. 아침에 운동을 하면 하루가 편하고 몸을 움직이는 데 아주 수월합니다. 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내 모습을 보면 아주 저게 뭐냐 하고 참 비웃음을 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뭐 나이가 먹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뭔가 조금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해 줄까 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도 내가 울려 봅니다. 나이가 먹어서 하는 거니까 좀 세밀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꼭 따라해 보시고 또 효과가 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주위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또 서로 좋은 일이 되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운동을 한번 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다리를 쭉 뻗고 발을 내리고 줄케 그 라벨을 잘 보세요 허리부터 이렇게 허리 운동부터 이렇게 합니다 예. 이것은 처음에는 한 60번 정도 합니다 엉덩이를 이제 위로 뜹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한6 0분 정도 합니다. 처음이라. 아홉, 열둘, 열3 이렇게 한1 6 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지 발가락을 왼쪽, 오른쪽 이렇게 맞 부딪칩니다. 이렇게 하나 네 다섯. 이렇게 해서 이는 이제 100번 정도 합니다. 숫자는 세는게 좋습니다. 동발을 오른쪽에 붙입니다. 오른발은 일자동 뻗고 이제 동발을 오른쪽에 붙이는 거죠. 그리고 동손은 머리 위로 이렇게 옆구리 운동을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구리 운동. 제가 이제 무슨 일을 하다가 옆구리를 조금 부딪혔는데 이 운동을 하니까 조금 일찍 예, 통증이 가라앉더라고요. 예. 이제 반대로 왼쪽 발을 일자로 놓고 오른 발을 인발에붙이고 오른손을 이제 머리 위로 하고 또 이제 반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제 허리를 이렇게 비었다당했다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이제 또 100번. 아까 것도 100번. 이제 그 엄지발가락 붙이시는 것부터는 100번을 합니다. 오금, 오른발 오금. 그래서 이제 그 왼쪽 무릎에 얹으면 고기가 아주 쫙잘 들어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예, 오른쪽 종아리와 이제 왼쪽 정강이 이뼈 이렇게 많이 접착을 하게끔 해서 많이 붙여 이렇게, 이렇게 올려줍니다 손도 이제 이렇게 해서 모양을 잘 보시고 그발모양 예.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요걸, 이제 100번 주 합니다. 요것은 이제 발목 운동도 되고, 또 무릎 운동도 좀 되죠. 그리고 이제 팔 운동도 됩니다. 반대로 이제, 오른발, 무릎 위에 왼발 오금을 이렇게 딱 붙이고, 또 종아리하고, 정강이, 오른쪽 정강이 뼈를 이렇게 붙이고, 또 이렇게 합니다. 오금과 이 무릎뼈가 아주 잘 맞습니다. 자, 손도 보시고. 손은 이제, 이제, 아까 반대로 하는 거죠. 요것도 이제, 100번을 합니다. 다시, 이제, 다시 또, 이제, 왼 무릎에 오른 발 오금을 붙이고, 이렇게 또잘 붙인 다음에, 이제, 손 모양을 보면은, 이제 올리면서 이제 틀리어 이렇게. 이몇번 이제 1 0 0번쯤 합니다. 100번. 또 다시 이제 손은 이제 또 이제 피죠 내리면서 핍니다 이렇게 <웃음> 피고 발을쭉 피고 오른발 좀 들어간 부분을 이제. 엔쪽 무릎에 올려놓으면은 요것도 이렇게 딱 맞습니다. 이게 예.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자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이걸 한1 0 0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젊은 분들 많이 해도 되고 또 나이가 늦어서 힘이 좀 붙이면은 조금 덜해도 됩니다. 이제 그래도 이제 하루 아침에 이 운동을 하면은 좀 일어나기도 편하고 하루 움직이는데 좀 편할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너무 뭐 무리하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어떤 뭐내 몸에 맞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뭐 다른 여러가지 기계가 있지만은 다른 힘에 의존해서 내가 할 경우에는 내 몸이 상할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항상 조심하시고 내 몸은 내가 해서 이렇게 VV 이렇게 맞다트리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자전거를 탈 경우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몸무게를 짐으로 생각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전거 무게하고 그걸 두 발로 다 이렇게 그걸 움직인다 생각해 볼때 오래 하면은 무릎에 또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처음에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이제 백번 정도를 합니다. 이렇게 것도 이렇게 편백번 정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숫자는 이렇게 편안하게이세요이이이이게게하이렇이이 이제 팔 운동 하는 겁니다. 팔 운동 이렇게 반짝반짝 뭐 빛난 별 하듯이 어린이들 하듯이 피부 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한백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을 뜨고 뭐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이렇게 준비 운동 하루 일 전에 준비 운동을 한다 생각하시고 누워서 그냥 하세요 편안하게 뭐 불편할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손을 또 펴가면서 이렇게 요소 요소 조금 운동을 이제 미리 조금 준비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를 하는 사람들 뭐 헬스를 다니는 사람이나 공원에 운동을 나가는 사람도 미리 이걸 하고 나가면은 더 수월할 겁니다. 이제 숨을 들이쉬고 이걸 조금 이건 힘이 듭니다. 숨쉴때 피할량이 이제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수, 수는 제 숫자는 조금 본인에 맞게. 그러니까 모든 병 운동은 본인이 맞게 해야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나는 요걸 이제 그 숨을 훅 들이시고 내쉬는 기간을 숫자를 한 서른 세번 정도로 이렇게 한번 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들고. 놓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이렇게 이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숨을 내쉬기 때문에 숨이확 들이 쳐십니다 자연스럽게, 그럼또 숨을 쭉 들이 쉬시고. 아 (22시) 고또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또3 3번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얼굴에도 조금 이제 땀도 나고 그럽니다 또이 아까 예전에는 이제 그 방구도 이렇게 또 나와요 그게 좀뭐 좋게 생각해서 그냥 나간다 생각하고 땀도 조금 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땀이 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무리하지는 마세요. 뭐말 많은 의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나는 요새 잘 맞았고 내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내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 맞는 분들은 잘 맞을 거야. 그리고 이제 보통 거의 다 예운, 아침에 운동은 뭐 좋은 거니까 일어나서 꼭뭐 조깅을 한다든가 뭐 공원에 가서 뭐, 뭘 하는 것이 좋은 운동이 아니고 내가 이제 좋은 것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숨을 다쉰 다음에 이 엄지 이 오른쪽 엄지 엄지로 이렇게 엔손 엄지서부터 쭉 주물러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왼쪽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팔을 손가락 을끼게 깎기를 들고 이렇게 또 폈다 폈다 폈다 움을 했다 폈다 움을 했다. 이것도 한 60분을 합니다, 이렇게. 그럼 손손 마디가 좀 좋아지겠죠. 이것도 이제 엄지 손가락은 아까게 안 됐으니까 이제 지압을 한6 0분 정도. 쭉 해줍니다. 정도. 1000원 정도. 1000원 정도. 1000원 정도. 1000원 정도. 1000원 정도. 1 1 0 0 0 정도. 0 정도. 1 0 0 두 번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코 양옆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대고 위아래로 이렇게 하면 은 이제 코가 약간 막힐려고 했던 것도 좀 이게 렇 예, 예, 예. 코가 뚫어지는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은 이제, 이제 끝난 거예요. 또한번 숨을 마는 거, 거를 하면 됩다 그러면 기능이가 좀 수업을 합니다.